총동원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킹리적으로다가 내가 이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저는 흰 우유 빼고 다 좋아해요. 킬킬킬. 아싸 냥이 흰 우유 내거다다 먹어 먹어. 음. 응. 아니 나흰 우유는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어. 흰 우유 먹으면 배가 아파서 싫어하는 거야. 음. 응. 제 유당불내증이어가지고 흰우유 먹으면 유독 배가 아파서 그래서 흰우유를 사실 먹지 못하는 게 큽니다. 어, 맞아 흰우유 빈속에 먹으면 존나 배 아파. 바로 똥사러 가면 거의 뭐 이거 이제 변비하기 필요 없는 수준. <웃음> 아 제가 이거 유당불내증을 몰랐을 때. 응? 이제 엄마가 맨날 집에서 우유를 아침에 한 잔씩 따라줬단 말이에요. 초딩 중딩 때키 커야 된다고 우유를, 흰 우유를 그렇게 맨날 줬는데, 근데 나는 유당불내증이니까 그거 먹으면은 배가 아팠던 거야. 아침에 우유 먹고 가면, 그, 너 화장실 막 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 고딩 때 정도 되면은, 야, 다똥 싸러 간다, 킥킥 이러는데, 초딩 중딩 때는 막 학교에서 똥 싸고 이러면은, 야, 제똥싸대요 이제 알았잖아요. <웃음> 그래서 어? 아씨, 배 아픈데 똥 싸러 못 가겠어! 막 이렇게 된 거지. 음. 근데 뭐 그래도 똥새로 갔던 것 같기는 해. 배는 아프고 이러니까 맨날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거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 야, 나 이거 과민성 대장증후군인가 뭔가 있는 존나 예민한 영혼이구나. 하, 세상에, 시발 나는 존나 예민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존나 맨날 배가 아프니까. 근데 맨날 우유를 먹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유당불리증인데 맨날 맨날 우유를 처먹었으니까. 예민한 사람이 자기관리 잘하면 자기가 둔감한 줄 아는데. 어, 그래요? 전 자기관리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딩 때쯤에 아 이제 우유 싫어하니까 이제 아나 우유 안 먹을래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유 안 먹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배가 안 아팠던 거야. 근데 또 그거 우유 안 먹고 나서 배가 안 아픈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불편할 때는 아 불편하다 생각하는데 그 불편함이 사라지면 저는 금방 그걸 까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딩 때는 거의 흰우유를 안 먹다시피 하다가 이제 어른이 됐어. 나 스무 살 되고 나서 어른이 돼서 야 이제 커피 같은 거 말이야 마 어? 응. 좀 이렇게 홀짝홀짝 카페에서 말이야 어? 응? 음, 해볼까? 이렇게 딱 이제 갔는데 막 다들 이제 처음부터 막 아메리카노 이런 거먹지도 않잖아. 그 저도 이제 라떼 같은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라떼는 말이야. 어? 그래서 막 라떼 같은 거 친구들이 먹고 이러길래 저는 고딩 때도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셔본 적은 없고 카페도 잘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친구들이 시켜 먹는 거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다들 라떼 모카, 카페모카 이런 거 먹으니까 거기에 우유가 들어가잖아. 나는 그걸 먹으면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나는 커피 마시면배 아파. 나 커피 안 마시고 그냥 에이드 같은 거 마실래?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에이드만 마셨던 거예요. 나중에 그 스읍벅읍이라는 그래서 그게 우연히 동네에 생겨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친구가 알려준 거야. 야 여기는 우유를 두유로 바꿔준대. 우리 그렇게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먹었는데 배가 안 아픈 거예요. 라떼를 먹었는데 어? 뭐지? 나아졌나보다 이 생각을 했어. 나는 원래 커피 마시면 배가 아프다고 생각을 했는데 커피 마셨는데 배가 안 아파. 오? 어? 어? 어? 괜찮은가 봐. 커피랑 어, 내 위장이랑 낯가렸나? 이 생각을 한 거지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유장불리증이라는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고 나니까 너... 아, 설마? 설마스 내가 어렸을 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생각했던 거랑 커피 마셨을 때 배가 맨날 아팠던 게 혹시 그래서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서였던 거지. 그래서 그 습버급에서 두유로 항상 바꿔먹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조금 더 고소하다고 생각을 해서 두유로 바꿔먹은 건데 그렇게 먹으면 배가 안 아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어쩌고 저쩌고를 총동원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킹리적으로다가 내가 유당불내증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딱들어맞혀지는 거지. 드디어 알게 된 비밀. 존나 <웃음> <웃음> 어이 없어 진짜. 음, 응. 양 진짜 무던하네. 그러니까 나좀 무던한 편인 것 같다니까.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우유 마시면 배 아프대. 헤, 진짜, 키킥 이러고 그냥 말았거든? 왜냐면 나는 흰 우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이런 거는 먹어도 배가 안 아파요. 그래가지고, 헤, 진짜, 쫄업쫄업쫄업, 딸기 우유 존나 처먹고, 약간 이랬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웃음> 처음에 내가 유당물 래증인가 몰랐어. 그래서. <웃음> 그치?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지. 헤, 별게 다 있네. <웃음> <웃음> 그별게다 있네. 어, 다 있는 걸 맡고 있는 애가 바로 저였습니다. 음. 초딩 때 먹은 배 아파서 송아지가 아니라서 아픈가 보다 하면서 안 먹었대. 아니, 존나 웃기네. <웃음> 아니, 저분이 더 심한데요, 저보다? 근데 이렇게 맨날 맨날 배가 아프면 은뭐 어떻게 해볼 만도 한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냥 똥 싸고 나면 맨날 잊어버렸던 듯. <웃음> 그똥 싸고 나면 은 응, 키키 그렇게 그냥 말았던 것같대 그러니까 그게... 초딩 중딩에 걸친 그몇년 동안 아 맨날 맨날 배가 아픈데 그걸 그냥 그러고 산 거잖아. 존나 어이가 없네. 응 남들 다 그런 줄 알았지. 똥 싸러 가라고 이멀전시 누른 양이 답다. 근데 뭐 지금도 똥을 많이 사기는 하지. 어. 너무 떨려서 술한 잔만 하겠습니다. 벌컥. 아 텍스트로 술한잔을 하시죠. 벌컥 벌컥. 그 임... <웃음> 에그 소주 한잔이라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혹시 여보세요 나야인가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아잘 지내지 말지 님이 뭔 상관이신데요 아 진짜 존나 귀찮게 보네 아 진짜 여보세요 왜말 안하니 저기요 <웃음> 전화했는데 말을 안하면 좀 끊으세요 진짜 극혐 그 약간 그거 아니야 어? 다리 다리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아 그런 걸로 전화하지 마세요 울고 다 어쩌고 아 오랜만이라서 울고 있는 건 너겠지. 어? 암튼 그거 그거잖아. 출처먹고 옛날 에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진상 부리는 내용이잖아. 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쵸? 어, 진짜 개 구질구질해. 왜말 안하니 울고 있니. 다가 오랜만이라서. 진지을 하고 있는 거아니요 대박 돌돌. 그 겸이다 진짜. 어? <웃음> <웃음> 그좀 진지충인 약간 이런들이. 야, 씨, 익 어떻게 남의 감정을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가 있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아니, 남의 감정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 상대방이 전화받고 기분이... 같을지 아닐지도 모르면서 상대방 기분 배려 안 하고 술 처먹고 전화해가지고 그질을 연병을 산단 말이야. 그거 애초에 공감 안 함? 공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은 자기가 그렇게 존나 배려심 넘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치? 말이 안 되는 뜻을 쳐 쌓고 있네. 진짜 개빡치게. <웃음> 갑자기 빡침. <웃음> 갑자기 빡친 거임. 어뜩해, 음. 너무. <웃음> 진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게. 응? 음? 재수